효과가 배가 될수 있고 2시간 운동할 거 30분만 운동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칼로리 소모도 많아요. 홍원 님, 오늘은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진짜 홈이죠. 진짜 홈. 저희 집입니다. 네, 홈트레이닝. 말 그대로 뭐 집에서 운동하는 거죠. 대상, 목적에 따라서 홈트레이닝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주부님들 많이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 집에서 있거나 사무실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홈트레이닝을 하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레벨이 가지 않은 초급자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홈트레이닝으로도 어느 정도 근육을 만들 수 있고 근력을 Yeah. <laughs>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오래 운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근력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할수 있는 부하는 한정적이라 조금은 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주 효과가 좋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홈트레이닝에서 이렇게 크게 나눴으면 이제 운동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막 하시면 안돼막 하면 다치거나 분위기 안 이쁘게 생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제가 여태까지 그 운동 컨텐츠에서 알려줬던 것 같이 근육을 느끼면서 하게 되면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칼로리 소모,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서킷 트레이닝, 좀 여러가지 묶어서 하는 이런 서컷, 서킷 트레이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또 무조건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홈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을 섞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하나하나의 동작은 푸시업이나 스쿼트 이런 것들은 홍원니 채널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제가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푸시업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할수 있는 그이 손의 위치에 따라 쓰있는 방법 어, 스쿼트도 여성 스쿼트나 남성 스쿼트 제가 알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똑같이 집에서 하시면 은힙에 자극을 갈수 있게 하고 무릎이나 분산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근력 운동만 하는 그리고 여성분들 가장 집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뭘까요? 스쿼트 벤치프레스 시덥 어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먼저 제가 시범 보여고 한번 해볼게요. 자스쿼트에요 스쿼트. 스쿼트는 부하가 없잖아요, 부하가 아, 부하가 없으니까는 맨몸으로 천천히 느낌을 사는데 똑같이 무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힙이 뒤로 빠져서 하는 이 스쿼트. 스쿼트는 스쿼트 편에 보시면은 더잘 나옵니다. 네.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에 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면 어 무게중심을 잡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대신 이 팔,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등척성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자체도 운동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팔을 들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어, 팔, 어깨까지 운동이 되면서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무릎을 딱, 완전히 다 피면 안 돼요. 천천히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고난이도 점핑 스쿼트가 있습니다. 점핑 스쿼트는 자 들었다가 점핑을 하고서 팔을 쭉 들고 천천히 앉고쭉 앉을 때 동시에 또 무릎이 안된게 아니고 앉으면서 엉덩이가 바로 앉아줘야 돼요.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핑 스쿼트를 하면은 훨씬 힘들어요. 네, 이렇게 어, 스쿼트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하는 와이드 그 다음 네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로 네 내로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이 앞쪽 와이드 스쿼트는이 안쪽 내전근과 많이 앉을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둥근 위쪽까지 중등근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부하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뭐 집에 있는 어깨에 매수 있는 쌀가마니 이쪽도구들 이런 거를 메고 하시면 돼요. 물통을 들고 한 대든가 뭐 이렇게 뭐 안고 하시면 돼요. 이번엔 두 번째 푸시업. 푸시업을 해보겠습니다. 푸시업은 푸시업도 제가 이렇게 손의 위치에 따라서 좁게 넓게 그 다음에 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기본적인 거는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목에 내 가슴의 중간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루 누우면 안 돼?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위의 가슴을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돼요. 다리를 이렇게 점점 더 올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얘가 밀고 나무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우리가 이 앉아서 이렇게 위로 드는 어깨 운동이 되겠죠? 어깨 운동. 물고나 서서 푸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깨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깨 운동. 이 각도에 따른 가슴 운동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랫가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가슴 운동도 위에, 중간, 아래 바깥에 안쪽 타겟을 충분하게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푸쉬업 같은 경우도 뒤에 태우면 돼요. 무거게하고 싶다, 그럼 태우면 돼요. 이렇게. 윗몸이 리키기. 일으키기. 윗몸이 키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윗몸이 리키기는 어, 누군가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 혼자 이렇게 쇼파나 이런데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셔도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나는 누를 사람이 없어 난 집에 혼자야 이러신 분들은 내 다리를 뭐 이런 쇼파 밑에다 아니면 좀 무거운 거를 발등에 두고 거기다 딱 지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다 끼고 이렇게 하 쉽게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이러면 너무 쉽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주의할 점, 초보자들. 이렇게! 너무 세게 당기면 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도 위에 쪽복근이더 많이 되는 거고요. 레그레이즈라고 다리 드는 거 있죠. 다리 드는 것도 충분하게. 이런 쇼파 밑에 잡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버쿠도 운동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내가 근육을 막 키울 거냐 어, 나는 키우기 쉽지, 키우기 쉽지 않아 여성분들 중에 그러나 나는 탄력이나 탄력을 주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뭐 플랭크가 있죠 플랭크 플랭크 힘을 주고 가만히 멈춰있는 이런 등척성 운동들은 힘은 세질 수 있어요 근육도 약간씩 커질 수 있지만 어, 비대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크게 비대해주고 싶지 않다 는 사람들은 운동 프로그램 중에 등척성 운동도 많이 운동하셔도 돼요 제가 여성분들 그런 분들 운동을 가르킬 때는 잇몸 일으키기도 막 가볍게 좀 시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막 등장성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뭐한 10초 이렇게 정도 쉬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활용도를 주시면 돼요 대신 버틸 때 무작정 버티자 하면 은그 등척성 운동의 효과를 못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배를 버티는 게 아니고 다리를 버티거나 허리를 버티거나 이런 데를 버티면 배 운동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내가 근육의 타겟을 줄 곳에 힘을 주고 멈춰 있어야 돼요. 플랭크 같은 경우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플랭크를 자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근데 배에 힘을 안 주고 어깨 힘으로 버티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어깨도 힘이 들어가지만 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의 운동이니까 배를 꽉 힘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와야 돼요 말고 배에다 힘을 주고 멈춰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배에다 힘을 좀 이렇게 멈춰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 훨씬 힘듭니다 그냥 버티는 거를 어? 뭐한 나는 플랭크 한 2, 3번 할수 있어 이런 분들도 1분도 힘들어요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셔야 효과가 배가 될수 있고 2시간 운동할 거 30분만 운동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칼로리 소모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운동 정말 근력 운동 정말 많이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서킷 트레이닝 식으로 할 거다 나는 칼로리 소모를 엄청나게 높게 태울 거다 이런 분들은 이세가지를 동시에 연속으로 해야 돼요 스쿼트하고, 푸쉬업하고, 그 다음에 잇몸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칼로리 소모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오늘, 오늘의 홈트레이닝에서는 그세 가지를 이어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푸쉬업, 잇몸 을 킥이 키기 어, 20개씩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면 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팬클럽, 지원자, 지원자, 어, 지원자. 아빠 20번, 10번. 10... 3세트를 하셔도 되고요, 5세트를 하셔도 되고, 10세트를 하셔도 됩니다. 10세트.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더 근육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해야 칼로리 소모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한번 가족들과 재미나게 홈트레이닝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들, 연인들, 아이들, 함께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홈트레이닝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